부평구는 지난 4일 벽돌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오는 2월 27일까지 인천나비공원자연교육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인천시민작가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인천 인천 개최합니다. 인천 인천 개최합니다. 인천 인천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십정 2동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암역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는데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인 십정동 417번지 1원에서 벽돌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준공식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커팅식과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십정 2동 동암역 인근에 위치한 벽돌막 공영 주차장은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 3,980제곱미터에 총 공사비 15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이에 차량 118대가 주차 가능해 인근 지역의 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차장 명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인접 사거리 명칭인 벽돌막으로 정해졌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벽돌막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동암역 인근 및 주택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부평에는 많은 인천시민작가들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오는 2월 27일까지 인천 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인천시민작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인천시민작가 작품 순회 전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시민공원 소속 사진작가가 지난 1년간 촬영한 인천시 공원 사진작품 일부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는데요. 이에 인천 나비공원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이번 전시회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천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활용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전시도 병행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부평구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합핵 3,000개를 기탁받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인데요. 새해는 더욱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평구를 기대해주세요. 부평군은 최근 온세계교회로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가정을 위한 햇빛 박스 550개를 전달받았습니다. 온세계교회는 햇빛 박스를 통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평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부평구에 주민등록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부평이음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1월 31일까지, 현장신청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및 부평구 전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부평군의 보건소를 제외한 임시선별진료소는 부평역, 신트리공원, 여름을 경기장, 운동장 등총 3곳입니다. 검사자 증가로 인해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검사 대기 인원에 따라 검사소별로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환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주입니다. 매일 아침 뚝 떨어진 기온에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출근길을 둘러보면 모두 차가운 날씨에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 장갑으로 중무장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에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